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다림 시스템입니다. 다림 시스템은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 및 수출하는 브로드캐스트 테크놀로지 컴퍼니입니다. 다림만의 혁신적인 기술로 누구나 방송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. 기존의 방송 스튜디오부터 교육, 회의,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곧 스튜디오가 됩니다 초보자는 더 쉽게 전문가는 더 프로페셔널하게 다림 시스템은 진보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새로운 방송을 위한 탁월한 선택 미래 방송을 선도하는 기업 여기는 다림 시스템입니다 기술로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다림 시스템